응. 다된 거네. 이제 일단 될거 지금 현재 된거다 됐어. 오케이. 그 격자를 격자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하려면. 예. Yeah. 네, 여기 그 격자 크기가 있어요. 예. Yeah. 격자 크기? 네, 그러면은 예, 너무 너무 커지고. 아, 그냥 좀좀 해. 좀 단위로. 그리드 하네요. 그리드를. 음. 응. 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이이는는 m 차가 뭐라는거야? 아 p u s 저 i n g 여기에서 보 c 점 있잖아요 저 빨간걸 없 o i 봐요. 점점점 b 음. 강조. 아 잠깐만. 아 이점. 예, 예. 예. 지금 그리, 그림이, 그림을 그림 그리면은 점, 단위로, 아, 그림 점 단위로 그림을 그리잖아 이 점의 간격을 좁히려면 간격을 좁히면 더 상세하게 그려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